저는 복귀한 이후 완벽하게 스케줄이 조정되기 전까지 위키번역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많이 바빠져서 뜸해지긴 했지만요. 샌디, 베스입니다 오늘은 팀포트리스2 위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팀포하면 위키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이 팀포트 위키를 안가보신 분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팀포트의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고 팀포의 등장과 함께 역사를 같이 했기에 이 위키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몇몇 정보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한 문서들도 몇 있긴 하지만 요 위키의 장점은 모든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이 맞지 않는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 팀포 위키는 밸브 공식으로 인정을 받은 위키라서 실제 유저 인벤토리에서 위키로 곧바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 위키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곳이 회사에 있어서 수익성 광고들이 있고 있는 위키를 이용하는데 거슬리는 부분이죠. 하지만 광고가 없는 팀포 위키는 굉장한 장점이자 팀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단한 위키에도 아직 한가지 보완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것도... 논서는 이렇게나 많은데 한국어로 된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요. 분명... 분명 번역은 되고 있는데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 자, 잠깐 잠깐 잠깐 나, 나가지 말고 제말좀 들어보세요. 영어 잘하세요? 잘하세요?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번역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팀포를 도우면서 동시에 영어 실력까지 향상을 하는 기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 굳이 번역을 하면서까지 영어실력을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영어실력으로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어서와서 도우세요. 우리 위키팀은 당신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라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한국 위키팀은요. 특별하게 번역 지원자분들을 위한 디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영어에 관해서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돕고 싶지만 겁이 나서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역이나 여러가지 번역 정정을 위해서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니 번역을 시작하셨다 하면 참여해주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조은님이 한국인 중 여섯 번째로 위키문을 수상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축하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보이는 저 좋은 님 보이죠. 저분이 이제 위키에서 한 2년 도가 활동하신 분인데 위모를 받으셨습니다. 저분이 빨리, 축하해줘, 빨리. 네, 축하해 줘. 빨리. 이처럼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위키모를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모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은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키모를 받을것 같으면 커뮤니티 수여 모자로 반짝거리는 범상처는 효과가 있고. 커뮤니티 등급이라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등급의 아이템입니다. 요즘에도 얻을 수 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급했듯 조은님이 최근에 얻으셨었고 지금 위키에 들어가보면 또 새로운 수상자가 있습니다. 위키는 별개로 계속해서 문서 수정작업과 생성이 반복되는 곳이다 보니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얻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거 아닌거 하거고 그냥 팬심으로 잘하고 잘하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거고 다른 학편으로는 분명하게 나 위키모 받을래?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있고요 당연히 하실 수있고요 누구나 가능하고요 누구나 받는게 아니지만 아무튼 능력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게 될거고요계속 계속 위키를 사랑한다는거 자체가 저희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왔겠다고 <웃음> 사라졌어. 이게 승천인가 이게. 아, <웃음> 성불한 건가 <웃음> 이제. <웃음> <웃음> 그럼요 사람들이 인기 좀 쳤나. 내 게임은 좀 지네. 그런다고요. <웃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운영심이나 그 이소성이 있고 내가 뭔가 일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뭐 내포되고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표를 이렇게 이뤘, 성과를 이뤘다는 라게 분표를 줄수 있는 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 이런 분표를 하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회에서는 키모를 얻는다는 것 자체는 부가르지 않는 일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기는 해요. 무조건 에 위키모 하나만 보고서는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개개인 생각인 거고 키모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위키모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가정 속에서 뭔가를 해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키모를 보고 뭔가를 하셔도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 돈을 써서 뭐 얻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익키모만 보는 거는 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어, 티내진 마세요. 네, 그 안에서. <웃음> 네. 알림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축하해주는 그, 냥 축하해주는 그토론글을 써주거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받았습니다. 같은 알림. 있으면 좋겠죠? 없어요. 어, 없고요. 야, 근데 더 좋은 거는 누군가가 그걸 알아줘서 제 자신 토론글에 뭔가 글기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거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친구잖아요. 언어에 비어 끌겠다고 저희가 번역을 하는 거기도 하고 다들 그런 걸 알고 있어서 네. 일단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나도 위키몰로 얻고 싶다, 성과를 내보고 싶다 인생에서 패턴하는 분들은 어, 의지를 갖고 들어오세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의지가 없다면 은딱 그때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조급해 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키모어가 목표라면은, 멀리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영이고요. 새로 오시는 분은 최대한 마음 다짐해 주시고, 가볍게 오셔도 좋고요. 어느 정도 무겁게 오셔도 좋고. <웃음> 와마 나, TV 나왔어. <웃음> 한국 다섯 번째라고요? 여섯번째입니다. 여섯번째? 아, 한국 여섯번째 위키모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는 뭐 2020년도부터 시작한 조은이라고 하고요. 첫 시작은 아레스님 어, 덕분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제 영광은 그대로 아레스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레스님까지 네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라도 이제 어, 서버에서 이두분 만나시면 은와위키모자다 네, 이렇게 한 번씩 어그로만 끌어주세요 어감사 <웃음> 하죠 행한 노고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봐 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발슨님이 골라주시는 페인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 아, 그... 이 영광인데요. 그러면은 어, 미키 모자는 혹시 저와 같은 하얀색으로 가능하신지? 하얀색이요. 그럼 하얀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와,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웃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껴주셔서. 아, 저, 저야 감사하죠. 아니, 뭐 누가 인터뷰할 줄 알았겠어요. <웃음>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웃음> 그런 생각으로